In the first two examples, 저 앞에서 말한, 먼저 말한 두 예, 두 예가 보였어요. 처음에 에그와 그 시티, 런던에 있는 그 건축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트리라는 자연에서 철취 교회의 건축물 기둥으로 이제 형상을 가져온 그두 가지 예인데요. In the first two examples에서 우리는 we can l e a a i l y see what inspired the architect. We can easily see 우리는 쉽게 볼수 있습니다. 무엇을 예, 그 건축가들에게 영, 무엇이 영감을 주었는지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준 것이 뭐니, 음, 준 것을 이렇게 해도 되고. 요새는 의문사도 가능하고요. 예, 어, 관계 대명사도 가능한데, 요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네요. 무엇이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는가를 었알수 있어요, 쉽게. But 하지만 in the next example f o m Australia, this is not obvious. 제 하지만 자연에서 떠왔는데 하지만 다음 보기, 다음 사례에서, 근데 다음 사례, Australia, 호주에서 어, 나온 호주에 있는 다음 사례는 다음 사례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명확하진 만는 않아요. obvious는 clear 명확한 이라는 소린데요 그렇게 명확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내용을 장, 약간 음, 다른 설명을 더 하려고 하는 중이지 왜? 자연에서 예술의 형상을 모방해왔는데 꼭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라고 했으니까 자연 이외에 뭔가 더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중이야 특히나 여기서 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예 우리가 쉽게 으, 무엇이 예술가에게 영감을 줬는가? 자연이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이것 그즉 자연이 영감을 준것 그것이 꼭 명확하지만 다놓고 다시 얘기를 들어갑니다 Jörn 예, Utzon, the architect of the Sydney Opera House 예,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너무 유명한 건물 알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자이 건물의 어, 거, 건축가인 Jörn a t z o n 은 took a shape. 가져왔대. 형상을 어디에서? 자연에서. 몇까지는 됐어. 하지만 added. 더 추가를 했어요. 뭐를? 그의 상상력을. 그러니까 자연의 형상에다가 예술가의 상상력이 더해졌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제 can you guess?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what inspired him? 무엇이 그를 그에게 영감을 주었는지를. Uh, many people think. 자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어떤 자연이긴 한데 뭘까? 이제 생각하기를 대접 속사. It's the waves in the ocean. 아 그것은 아마 바다의 파도였을 거다. 파도, waves, 파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는 sailing boat. 예, 항해하는 배. 예,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그도 그, 칠 높이 단배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 셀링 보트 라고 이제 생각을 한거죠 그러나 interestingly 재미있게도 the inspiration came from an orange 자 어디서 갔대요 오렌지 그러니까 자연에서 오긴 왔는데 그게 꼭 똑같이 옮겨 놓은 누가 봐도 그거다 이게 아니라 조금 상상력을 더 추가해서 우리가 상상 이를넘어선 어떤 다른 상상을 한 거지 작가적인 상상. 오렌지로부터 따왔답니다, 따왔습니다. Look at the roof closely. 지붕을 좀좀좀 좀 자세히 보세요. Can you see? Peels of an orange. 자, 오렌지의 껍질. 피어지는 껍질을 벗기대도 있지만 껍질 껍데기도 있어요. 껍질이 보이나요? And orange lights are shown on the building. You can see the peels more clearly. When orange l i g h t orange bit, o r 비 n g e bit, orange bit, orange b i 질땐어그 오렌지 껍데기를 좀더 n g e 볼수있어요 a n g e bit, orange b i 질 orange bit, orange bit, orange bit, o r a 이 g e bit, o r a 예, 그니까 누구든 이건 파도다 아니면 돛단배다, 그 배에 항해하는 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돛을 단배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 그렇게 볼수 있었는데 아니다, 이건 오렌지 껍데기다. 그래서 작가적현상에도 추가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지만은 않다라는 걸로 이런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 이 뭐야?